이거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이거로라서 그런지 뭔가 좀 청량함이 좀더 추가된 허브 시간입니다. 이 컨셉은 각자 좋아하는 게다 다르지만 오늘 빅톤이다 이런 느낌의 화보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씩 아이템을 맞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병찬이 형은 세탁기를 했고 저는 이 벤치를 했는데 책도 쓰고 가방도 쓰고 그래서 연출을 조금 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 네, 그런 식으로 보부주면서하나만 쏟아도 될것 같아요.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네. 우와. 아 진짜요? 이거 비싼 거잖아요. 괜찮아요. 아싸. 네. 네, 네, 네. 네. 네. 네. 칫솔 줬지? 퀄레이 양치니까 양치 하는 거 가지고 연락 왔으면 좋겠다 양치 잘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구장이 좀 약간 발랄한 이미지 에 저는 또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또 사진 찍었는데 오히려 저다운 모습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, 와. 풍량감이 좀 들어간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. 네. 버들 어, 각각 잘나왔던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, 예. 또 단체로 또 화보 또오랜만이잖아요오랜만이 너무 고 아. 오랜만이 많고 제가 또 컴백을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또 좋은 모습으로 또 후대와 화보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이번 퍼스트룩 그래픽톤편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베이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